오셨나요, 구원자님? 오늘은 요청하신 대로 제 평소 업무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왜 이런 걸 궁금해하시나 싶지만 구원자님이 검은매 기사단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하게 되신다면 저야 좋죠. 뭐 힘들면 중간에 말하시고요. 쉬러 가셔도 돼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전방 5 0 m 이상무 동쪽 화원의 안전 파라미터는? 이상 없습니다 덤불 안쪽에도 경보기를 배치해뒀습니다 좋아 남쪽 화단도 이상무 이상으로 오늘의 유리안님 산책 코스 점검을 종료한다 a 즈와 C조가 커버하는 범위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어 네, 선장님 네. 역시 린지님이야 항상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셔 오늘 오찬에는 타브리아 제국의 헤이즐님도 참석하실 예정이야 아케나인 성을 방문하는 모든 귀빈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쓰도록 아. 거기 잠깐! 치즈는 빼주세요 헤이즐님께서는 치즈를 못 드십니다 어, 이, 이런 실수를... 감사합니다, 린진님 대단하다고요? 그야 여왕 유리아님을 보조해야 하는 거요 저는 엄격하게 선발된 솔레이 왕국 최고의 기사니까요. <웃음>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해야죠. 어중등 결과 따위 최악이에요. 하루가 끝났을 무렵. 부끄럼 없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음... 업무 연락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장비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니 죄송합니다 단장님 제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그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모두에게 지장을 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합동훈련용 비품관리는 내가 하지 잠깐 린지 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뭐 어차피 평소에 단원들 스케줄 관리도 맡고 있으니까 별 다를 것 없어 그건... 아니, 그게 너희 검은매 기사단의 방식이라면 내가 섣불리 참견할 일은 아니겠지 알았어 내가 따로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어, 어, 정말 면목 없습니다 구원자님 구원자님은 요즘 들어 특히 린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린지는 검은매 기사단의 기사단장이고 저는 태양 기사단의 기사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단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주저했습니다만 린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자서 많은 것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단장 입장인 제가 쉽사리 무언가 사적을 달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음. 그러니 린지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구원자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검은매 기사단이 개인이 아닌 기사단인 이상 주의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자님의 사고방식이시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